예 안녕하십니까 자, 독자분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어, 한가지가 카티아 드래프팅에서 특정 바디만 뷰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지 자,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동상을 찍어서 배포합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이런 부분이 있죠. 필요하시다 그러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카티아에서요 하나의 단품안에 여러개의 바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 유, P 파트로 들어오죠 자, 그런 다음에 어, 파트바디가 하나 있죠? 자, 포지션 스케치로, 저는 파트바디에다가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리죠? 바이 나왔어요. 익스로도 하겠습니다. 어, 패드하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바디를 하나 집어넣어보죠. 인서트 바디하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이번에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똑같이 패드하죠? 적당한 크기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집어넣죠. 인서트 바디. 자, 이번엔 다악킹 가지고요. 대충 복잡한 기능일수록 예제는 심플하게 자이 바디의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요. 두 번째 바디는 이겁니다. 세 번째 바디는 자 파란색 음, 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열 가져 에 도면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바디 3개가 다 나오는 거죠. 일단 세이브 저장을 하시고요. 자, 바텀 화면에 저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을 한번 도면을 생성해 보죠. 자, 파일 류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뷰를 생성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뷰를 생성한 후에도 이렇게 특정 바디만 표시되게끔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일단 드로잉 용지 사이즈는요, 뭐 ISO의 A2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뷰를 한번 내려보죠. 브론터 뷰입니다. 찍고요. 컨트롤 탭한 다음에, 어, 곡면을 찍으면 안 되죠. 이런 공면이 안, 이게 안 뜹니다. 평면을 찍어야 되는데, 이 형상의 어떤 평면을 이용해서 뷰를 생성해버리면, 결국은 이세 개의 바디가 다 표시가 됩니다. 한번 클릭해볼까요? 이게 표시돼버리죠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은 아니에요 자 근데 다시 한번 프론트 뷰를 찍죠 컨트롤 탭 아니면 윈도우에서 다음 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를 찍는게 아니라 여기를 찍는 겁니다 트리 상에서 특정 바디만 저는 바디 3번만 그럼 이것만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나서 이뷰 이게 떠야 되니까요 네, 평면 클릭하면 이렇게 특정 바디만 내려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또해 놓으면 바디 두개 내릴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웃음> 이렇게 또 질문하실 것 같아요. 찍고 컨트롤 탭 여기서 컨, 뭐 처음에는 그냥 찍으시고요. 두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죠? 물론 해제할 때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해제하시면 됩니다. 두개 선택되어 있죠? 예, 클릭, 클릭 하면 이렇게 내리시는 겁니다. 알렇죠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 보죠? 여기를 찍었어요. 세개의 바디를 다 내렸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하나만 더 내려볼까요 그러면음 프로젝션 뷰를 해볼까요 좀 그렇네요 자 프론트 뷰를 하나 더 내려보죠 설마 또 프론트 뷰를 하나만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이뷰 있죠 더블클릭 빨간색이 기준 뷰가 되는 겁니다 자이 뷰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모디파이 링크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클릭해보죠 대화상자 하나 뜨죠 홀파트가 다 지금 내려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파트바디가 파트가 바 다시 말하면 모든 솔리드바디가 다 내려와 있다는 얘기죠. 이 상태가 열린 상태에서 요 컨트롤 탭 이쪽에 오셔서 컨트롤 키로 이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 창으로 넘어오죠. 그럼 이게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Add All 누르세요. 위로 올라오죠. 프리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두 개만 표시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OK 하면 이렇게 아이고 표시 안 되죠. 업데이트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업데이트. 간단하죠. 맞죠? 한번더 해볼까요? 자, 클릭 여기 있어요. 모디파이링 크입니다 이미 잡혀 있는 거 있죠. 필요 없다 그러면 네. 리무브하시면 됩니다. 물론 동기화는 싱크로나이저 되겠죠. 이대화상 열린 상황에서 열린 상태에서 여기로 오셔가지고 파트 바디 해볼까요? 하나 찍어놓고 넘어와서. add all, ok,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현재 이 바디만 보이죠? 음, 이 뷰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여기 apply link to입니다. 링크의 변경 상황을 다른 뷰에도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찍고 이 뷰를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주면 적용이 되죠. 간단하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특정 바디만 뷰에 표시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제 뷰를 생성하면서 바디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클릭입니다 그리고 뷰를 만든 다음에는 다음에는 뷰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Modify Link라는지 Apply Link To 기능을 활용하시면 특정 바디 단위로 특정 피치는 안 돼요 맞죠? 뭐 패드 포켓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패드만 표시하겠다 뭐 그렇게 하려면 포켓을 비활성화 시켜야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 도면을 좀더 풍부하게 생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